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즉 공수처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인수위는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. 이것은 인수위의 권한에도 벗어난 일이자 독립된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처사입니다. 아, 이미 소위 말하는 윤핵관분들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줄 수 없다라는 발언들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. 겉으로는 수사기관 등의 독립, 뭐 공정한 수사 등을 언급하면서 어, 뒤로는 각 기관의 장애, 거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이런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보여집니다. 수사기관의 독립성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러한 일은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.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3주가 흘렀습니다. 그동안 우리 당도 다시 뛰기 위한 정비의 시간을 가졌고 인수위원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. 이제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힘을 합쳐서 해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어려울 것 없을 것 같습니다. 대선 때 양당이 공의 약속했던 것부터 지켜나가면 될 것입니다. 우리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부터 구성해서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. 행정부에서 할 일은 인수위에서 준비하고 입법부에서 할 일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하면 됩니다. 국민들께 박수받는 열일하는 4월 국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. 이상입니다.